자 오늘 5월 30일 5월 마지막 주일 공 공부에 온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선생님이 사도신경 대표를 읽지 않고 혜린이가 해주기로 했지. 혜린이가 대표로 읽을 때 우리 같이 입 움직여서 소리 내서 같이 사도신경 고백해요. 전능하사 천지를 맞으신 하느님 아버지 내가 믿사오며 그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고 장사한 지살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느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토하는 것과 죄를 사여주신 것과 몸에 다시 사는 것을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한 나이다. 아멘. 아멘. 땡큐, 에리니. 혜오가 우리 대표해서 기도해 주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위해 예수님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해주시고 또 사령관을 보내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믿고 이해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도 코로나에 걸리는 사람들이 많은데 빨리 괜찮아져서 친구들도 교회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오늘 아버지, 기간, 아버지 시간에도 사령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은혜도움 시간을 되게 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의 성경봉독은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이에요. 유년부 우영이가 우리를 위해서 낭독해 주겠습니다. 응. 음. 베드로 전서 2장 9절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민족이며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노 놀라운 빛 가운데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을 널리 찬, 찬양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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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우영이 오늘 아주 긴 말씀이고 어려운 말씀인데 너무 잘 읽어줬어. 고마워. 그리고 어, 뜻도 아주 잘 통하게 읽어줘서 고마워요. 우리 이따 공부 시간에 이 말씀을 가지고 얘기해 봅시다. 먼저 찬양을 부르고 가겠습니다. 어떻게 사셨을까? 우리 찬양 드릴게요. 우리 작년에 지호랑 건이가 열심히 율동하면서 함께 불렀던 찬양인데 우리 친구들 아마 찬양 들으면 기억날 거예요. 함께 우리 찬양해 봅시다. 멘 네, 고맙습니다. 자, 오늘의 성경 공부는 왕과 같은 제사장 왕과 같은 제사장, 아까 우영이가 읽어준 베드로 전서 2장에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공부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여태까지 배웠을 때 우리가 천국의 열쇠를 받았다고 그랬잖아.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천국 열쇠를 주셨다고 했지? 그리고 또, 모두 받았냐면, 성령을 받았다고 그랬어. 성령을 받은 우리는 그럼 어떻게 살게 될까? 그 얘기를 해보려고 해. 그리고 예수님께서 모든 걸다 하시고, 성령님까지 확 부어주셨는데, 또 우리가 해야 될 뭐가 남았나? 그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 우리 친구들 너무 잘 아는 이야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에 우리도 예수님의 죽음에 합해져서 우리의 죄 우리는 아무리 혼자 하려고는 못했었는데 우리가 죄의 힘에서 풀려날 수 있었다고 했어요. 어 우리는 이거를 할수 없었는데 어 착하게 살거나 조금 착하게 살거나 열심히 살거나는 할수 있지만 우리의 원래 속에 붙어 있는 우리 본성에 있는 어려운 말로 우리 본성에 있는 죄의 문제, 부끄러움, 수치 이렇게 성경은 말하는데 그 부끄러움에 대해서는 우리가 벗어날 길이 없었어.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부끄러움의 가장 큰 것을 당하심으로 우리를 죄의 문제에서 해결해 주셨어요. 어,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다시는 죄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 이것을 배우는 우리는 와 우리가 할수 없는, 어떻게 할수 없는 것을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구나 하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게 돼요.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거는 정말 신기한 일이잖아.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뿐,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사실은 그 전에 과거에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능력과 힘은 계속돼요. 그래서 한번 그때 딱 한번 십자가 사건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말씀, 영원히 구해주셨어. 오늘 말씀이 좀 많이 나올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살려주신 것은 한번 그때만 지금만이 아니라 영원히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다. 오, 이거는 우리 머리눈 생각도 할수 없는 거야. 이렇게 큰 일을 해주시다니. 이것을 배운 우리는, 이 은혜를 입은 우리는 또 어떻게 되냐면 와, 하나님 정말 대단하시다 하고 찬양하게 되는 거야. 그리고 인정하게 되는 거야. 오, 하나님 정말 great, you are almighty 하고 인정하고 찬양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거듭나게 성령도 부어주시고 열쇠도 주시고 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시냐면 하나님의 집을 만드는 데 사용하세요. 그래서 벽돌 하나하나가 쌓여서 집이 되는 것처럼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하나님의 교회가 하게 되게 하셨어. 말씀에도 우리가 예수님 제일 파운데이션 머리 돌 대신 예수님의 전체가 이어져서 거룩한 성원이 되어진다. 우리가 같이 못 만나도 숨에서 만나서 말씀을 나눈다. 그리고 말씀을 듣는다. 그래서 서로 서로 아 맞아 하나님 이렇게 해주셨지 맞아 우리 잘 안해 이것을 가지고 서로 확인한 없 서로 확인하게 되는 거야. 서로 확신하게 하셨어. 아, 내가 잘 믿고 있네. 우리가 서로가 그런 예수님을 믿고, 어, 감사하고, 찬양하고 있네. 하고 확인하게 돼요. 그런데 친구들, 선생님이 아주 중요한 얘기 해줄 게 있어. 그거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바라볼 때, 어떨 때는, 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는 것처럼 바라볼 때가 있어. 그리고 우리가 표현할 때도, 어, 어떨 때는 세상에 그런 표현들이 막 섞여 있어. 그래서 아, 왜 이렇게 오래 기다려야 돼? 빨리 어떻게 해 줬으면 돼. 왜안 돼? 아니면 아, 나는 이런 거 잘할 수 혼자 잘할 수 있다고 이런 걱정, 불만, 자랑 같은 것들이 섞여져 있어. 그런데 그것을 잘 털어서 보잖아. 잘 털어서 진짜 것을 보면 여러분은 예수님이 이루신 영원한 구원. 아무 흠도 없는 그런 구원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구원을 여러분께 주셨고 우리가 한 것과 다름없이 우리를 칭찬해 주신다고 했잖아? 그건 진짜거든. 그래서 우리는 그 보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그 불평, 불만, 또는 욕심, 또는 자랑, 그것을 잘 털고 이렇게 보면, 와, 하나님이 보시는다. 하나님이 믿어주시는 나를 볼수 있어요.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 알아? 하나님은 예수님 때문에 너는 선택받은 민족이다. 너는 왕과 같은 제사장이야. 너는 거룩한 나라야. 너는 내 거야. 이렇게 불러주셔요. 너는 내가 선택한 사람이야. 너는 왕이야. 너는 제사장이야. 너는 내 거야. 이렇게 불러주신다고 어 그래서 이말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말이 왜 중요하냐면 어떨 때는 내가 나 자신한테 어 나는 안 믿는 거 아니야 난 성령님 없는 거 아니야 나는 잘못 믿는 거 아니야 그렇게 볼 때가 있거든 그런데 아니야 친구들 혹시 잠깐 그런 생각이 왔다 갈 수는 있어도 우리를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를 아무도 어려운 말로 정죄할 수 없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벌주시는 일이 없어요. 우리가 어너 하나님 안에 있는데 왜 그래?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혹시 어떨 때는 내가 내 자신한테 어떨 때는 다른 사람이 나한테 아유야 믿는 사람이 왜 그래?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그래? 교회 다니나 안다니나 똑같은데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도 우리는 거기 소금면안 돼. 예수 안에 있는 우리한테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어, 여러분 그래서 용기를 내. 어떨 때는 힘들고 시무룩하고 못 믿을 것 같고 해도 여러분이 우리 자신을 믿는 게 아니기 때문이야.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야. 그 대신 우리 믿는 사람들의 말과 행동에는 파워가 있어. 힘이 있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과 우리가 하는 행동이 우리가 알든 모르든 간에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을 전파하는 그런 능력이 있어. 우리가 하나님을 알 다른 사람에게 나타내는 거야. 그리고 이미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에게는 잘 믿게 이렇게 응원하는 힘이 있어. 그래서 여러분은 뭐 여기 그림에 힘내자! 써 있는 것처럼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아까 나좀 나쁜 생각, 속이는 말, 뭐 생내고 욕심 갖고 하는 것, 나위는 착착착 털어버릴 좋은 이유가 있어 왜냐면 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대하여 이미 다 해주시고, 우리를 그런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시고 이미 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예수님은 발만 씻으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했어요. 자 천국 열쇠를 받은 우리, 그리고 성령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지금 얘기해 본 거야.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하시고 성령님도 부어 주셨는데 우리는 뭘할게 있을까 살펴봤는데 예수님은 우리를 구하셨을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셔요. 그것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 길을 따라갈 수 있다. 그리고 그게 리고그 우리가 해야 되는 확한 일이다 라는 말이에요. 자, 오늘의 말씀을 우영이가 다시 한번 읽어줘 볼까? 우영이가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읽어 줘볼래요 여러분, 여러분, 러나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여러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러분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여 이녀네요놀라운비가운데 들어갈 게녀신하나을은이 녀석은 이녀석도이녀이 녀석은 이 녀석은 이 녀석은 이 녀석은 이 녀석은 이리석은이 녀석은 이녀은은이이 녀석은 이 녀석은 이 녀석은 이제 들는리들 아멘. 고마워. 네가 이미 놀라운 빛 가운데 들어갔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맨 스크린 위에 리아가 있네요. 똑바로 앉아. 읽 예. 은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셔서 예수님을 주세요. 네, 네. 다음, 어, 그 밑에 어, 예솔이가 있는데요. 두 번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사랑 네, 다음은 아인이가 있네요. 예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서를 응원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을 사해 네, 고맙습니다. 자, 이제 브레이크아웃 시간인데요. 어, 선생님들하고 더 얘기 나누고, 기도하고 헤어지세요. 어제, 어제 교회에 와서 만난 친구, 너무 큰거였어 음, 우리 또 빨리 만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러면, 지금까지 가요. 바이바이.